안녕하세요. 3일의 약속, 후불제 상조입니다. 국내 최초 기업형 넘버원, no. 후불제 상조 3일의 약속과 함께 조문객 감사 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객 감사 인사는 장례식을 치른 상주가 장례식에 조문을 온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장례 절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조문객 감사 인사 시기는 대개 사무제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방명록을 확인하고 조문을 한 이들에게 조문 감사 인사말을 편지나 엽서의 형태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화나 문자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요. 조문객 감사 인사 작성으로 장례 후 인사말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 작성일, 제목, 장례식에 참석해준 조문객에 대한 감사의 인사 등으로 구분하고 작성하여 종교에 따라 감사 인사 문구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조문객 감사 인사 작성할 때에는 상투적인 말이나 정황한 문장, 어려운 단어 등을 피하고 간결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진심을 담아 세뇌줄 정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객 감사 인사 말을 예시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상가에 오셔서 따뜻한 조문을 베풀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보살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저희 아버님을 잘 모셨기에 서면으로 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기업형 넘버원 no. 후불제 상조 3일의 약속은 100년 기업 조선미디어그룹의 언론사에서 출자한 정직한 상조로 함께하겠습니다. 고객센터 1668-0331, 장례접수 1668-0332, 주말 상담은 02724-7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